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스 트럼프님의 꿀잼 을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 마미 허기 반조 버니. 레이머 프렌즈의 집에 로브랜드. 놀러 왔어요. 헤이, 프렌즈, is that you? 그리고 파피와 또 레드가 만났습니다. d 야야야야 a Nasmida. O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Oh, 적당히 좀 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상심하고 있는 사이에 불 이렇게 었어 <웃음> 이제 진심 모드 들어가나요? 아. 이. 쟤왕관 날렸어요. Oh no, 자, 이번에는 마미 VS 그린. 야, 너만 팔기냐? 나도 팔 길어 닥. 우! 존 아이디가 생겨어 그대로 묶어주고 아, 어, 내 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열심히 무빙치고 그, 그대로 좀마미의 특성을 살려서, 오, 그린을 일단 구초 9초, 9초 성공했습니다. 짜잔. 뭐야, 아직 한방더 남았어? 잡았다. 짜라라라라라 잠깐만 마미는 졌어 어떡해 나무가 없는 번져 버니 vs 오렌지 주황이 이겨야돼 어? 어, 원융이 저기서 구만 허기 마미 괜찮아 쟤네들이야 어? 너희들 괴롭혀? 니네 일로와딱 걸렸어! 껴악! 와! 어디에 갈라고! 너희들야해독계가 어? 보다! 자 이거 먹어 대종림 어, 돌어 미안해 o 기야 내가 너한테 m sorry. 괜찮아 우리 r y 부 m s o 미미미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Hey Blue. 오이번엔 okay, 레인보우 프렌즈 <웃음> 세상에 들어온 플랫폼 고프네요나이번을또 yeah. <웃음> <are you> <웃음> 감염됐어요. 아. 저거는 아예 블루 자체가 아니네. 새로운 몬스터구나 찐 레인보우 프렌즈들은 저기있고 괴물로 변해버린 감염된 레인보우 프렌즈 어 그래, 퍼뜨있었구나 어디갈라고 오! 오! 진짜 위험했어 This is 아또 레드의 right 계획이었구만 오 이번에 레인보우 프렌즈가 역으로 파피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 공장에 놀러왔어요 like oh, really? 오 일단 레페 h 로 한번 지강 한번 세게 잡고 가자 공 누군가요? 우리는 라이브브렌즈내 네, 멋진 왕관을 봐자 <웃음> 우리는 플레이 타임 공장 하하하하 <웃음> 못생겨가지고난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있어 어? 우리 천사라고 무슨 말하는거야? <웃음> 무슨 말하는거야? 니네 본모습 요거잖아? 아이고 어? 어? 어 플레이어 그래 그래 이거 좀봐 우리 화목함 맞으면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진짜 까불라고어 음. 이번엔 또 마미랑 그린이랑 보다봅시다 조 진정해. 서로 할말 좀. 어. 괜찮니? 너 때문에 잡아줬잖아. 어! 어, 어, 어. 서로 자기 소개 특징들 어... 어필하고 있네요. 어, 난발이 길어서 친구들 놀림 받아서. 어, 나도 그 마음 이해해. 난 같이 놀고 있었으면 놀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서로들 까부가 되었다고요. 와, 요놈 맛있겠다. 어. 음, 친구 음, 먹는 거 아니야. 대신에 맛있는 쿠키를 좀 구워 왔어. 음, 음. 맛있는 냄새 맡고 바로 달려서 맛있다. 쿠키 냠냠이 해버린 <웃음> 주황이. 아, 이미 다 먹었는데 어쩔? 어야야야야. 아직도 배고파. 음. 아, 담배야! 내놔! <웃음> 음. 오, 머핀을 눌렀단, 어, 컵케이크구나. 안 돼, 내 컵케이크! 음. 괜찮아, 저쪽이 많아. 우리 다 같이 먹자. 음. 아, 이렇게, 퍼피 플레이 타임과. <웃음> 레인보우 프렌즈가 깜부가 되었었군요. 어, 와! 한 입에, 야 <웃음> 어? 자, 이번엔, 걸프! 보프를 cool. 어? 찾고 huh? 있는데요. Boy? 어, boy? 보프니 어머. 넌 누구? 어, 못생겨서 저리가! 어, 어떻게 그렇게 신한말을 레인보우 프렌즈! 왜왜 oh, you gotta believe. 아니 나 나쁜놈 <웃음> 아니야. 오. 깐 아, 저블루가 우리 뽀뽀를 한입에 꿀꺽 해 버리려고 해. 안 돼. 허기 <웃음> <웃음> <거기>, 출동. <웃음> 뭐야? 너 당장 나가. 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라고. 응? 어? 나도 나도 나도 같이 챙고하자 어. 어 안돼 안돼. 자. 너에 대한 각종 안 좋은 제보들이 있어. 어. 이건 나 아니야. 말로해서 안되겠구만 어 잠깐만 이게 예... 내말 듣고 있니 마 야야 어디가 걸프야 이거 이거 좀 받아줘 나의 마음이야 이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 너 맞지? 나맡기는 한데 나 원래 착한 애라고 봐봐 너도 나쁜 놈이잖아 네가 오히려 퍼피 플레이 타임 나쁜 녀석 아야 어? What? 어떻게 그 사진을? I'm sorry for calling you an ugly monster 루야 어?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i m s o as well Boyfriend, 야가 생각보다 내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니? Of course n o 모두 모두 사회적다